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지금 빵이 좀 많이 부족하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그... 저희가 재난을 좀 겪으면서 빵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반 때문에 지금 양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한 평균 지금 7,80 정도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빵집 아니 빵집이 아니죠 밀농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밀농장을 통해서 수확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밭 있죠 이 밭에 있는 거를 다 100% 다 수확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찌됐건 좀 이쪽은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빵 생산량을 늘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럴 동안 반대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대쪽도 사실 여기다가도 그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라인을 좀 꾸미고 싶어요. 왜냐하면 빵은 지금 이쪽에서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점원들이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해서 그 빵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죠. 물론 여기다가 식료품 참고 있죠. 그걸 만들어도 되긴 한데 어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생산 시설을 이 주변에다 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야 이런 나무들 나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었네요. 뭐죠? <웃음> 이거죠. 참 고민입니다. 일단은 음, 땅을 이쪽에 있는 거를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있걸 먼저 벌목을 시켜보죠. 이쪽을 한번 벌목을 시켜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밀농장하고 그런 기타 건물들을 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됐어요. 어디 봅시다. 이제 추수 시간이 왔죠. 정말 여기 있는 그 밀을 100% 다 수확이 가능한지 이걸 체크를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걸다 100% 수확을 한다면 밀농작을더 지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좀더 투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영역을 줄이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지켜볼게요. 아직까지는 추수 단계죠. 여기는 잘 하고 있고요. 두 명, 세 명이서 하고 있고, 이쪽은 세 명, 이쪽은 몇 명이니? 두 명, 여기는 세 명, 이쪽은 세 명, 두 명. 근데 의심가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이걸 보시면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닐 거예요. 적은 게 아닌데 아마 맥주를 만드느라 이쪽에서 그 밀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의심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더어 주점에서 좀 돈을 벌긴 하네요. 자 주전박 맥주를 한번 팔아 봅시다 테스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사람을 지정하면 여기서 맥주를 팔겠죠? 그러면 수익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다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예상하는 그 밀농 그밀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어렵겠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148 정도 됐고요 아 휴식 단계네요. 자 휴식 단계가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곧 중단을 할 겁니다. 지금 다미를 수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야겠죠. 이런거는 좀 다음번에 계약을 합시다. 근데 이렇게 3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런거는 경작지 영역을 좀 조절을 합시다. 일단 여기는 어차피 캐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이쪽에다 밀농장을 진다고 가정을 하고 좀 영역을 줄여볼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건 좀 차근차근 한번 지켜보면서 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밀이 59개밖에 안 남았고 여기 보시면 밀가루가 116개밖에 없네요. 음 밀이 많이 부족하단얘기예요 이건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가 빵집 빵집에 그제빵사를 고용하고요. 여기 한번더 지켜보고 안 되면 밀농장을 하나만 더 지어 봅시다. 자이 와중에 지금 생산량이 회복이 됐고요. 삼대도 계속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명이었던 그 농장 있죠. 거기에 인력들을 채워 넣어줄게요. 음다 되었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지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이쪽은 지금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닥 좋아할 짤리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쪽에 아 안되죠. 확장을 하고 싶긴 한데 음좀 고민을 합시다. 자 수도사가 왔습니다. 뭘 원할까요? 일단은 번영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교계 포인트 많고 이거는 목조 요새를 몇개 만들면 해결될 문제고 종교계 포인트 7포인트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지 교육 보너스가 아직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먼저 할게요. 어, 여기도 부족하구나. 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하는게 낫겠네요. 자 지금 도구 으 도구 필요한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받칩시다. 그럼 잠깐 마이너스가 될거예요 수입을 해야되니까요. 자 어찌됐건 이쪽에 벌목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될텐데아 여기 공간이 좀 생겼네요. 음,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다가 밀농장을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찍고 나중에 여기를 뚫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길을 만들거예요 애들이. 그러고 난 후에 밀, 그 밀밭은 그밀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지어볼게요음 이번에 패치돼서 그런지 자동 저장 기능이 생겼네요. 자 벌써 246명 아이 와중에 지금 프로모션 프로모션 시간이 왔네요. 자 지금은 음제 생각에는 다 모두 승격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먼저 먼저 진급을 시키고 그 다음 무직들은 직장을 따라 먼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로를 승격시켜서 그 작업장 주변에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유도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재련소 이동할 필요 없겠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 재련소, 재단사, 점원, 정세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급 집에 살아도 될것 같아요. 농부도 마찬가지죠. 수쟁이, 광부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자, 충분한 승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리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 석상을 만드는 데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이 석상이 작동이 되려면 석상에 있는 모든 그 부속물을 들다 지워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추수 시간이 왔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너무 영역이 넓어요. 이쪽은 좀 줄이면 될것 같고, 여기는 저번에 한, 다 추수를 완료했던 것 같죠? 그 이쪽하고, 이쪽, 이쪽만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아, 여기도 안 됐나? 연건좀 봐야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죠. 다만, 밀가루가, 지금 100개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만조만 고민이 되긴 해요. 일단 한번더 지켜봅시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여기도 자체적으로 좀 빵을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농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다가 그 풍차라던가 빵집을 만들면 음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자, 증축이 되면서 또 그... 직급 간의 갈등이, 아니 계급 간의 갈등이 시작됐죠. 이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이거 좀 보고요. 자 일단 스마일 마크를 확인해보고 영지빈 목록으로 가서 행복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왜 행복하지 않니? 에이, 잠깐만요. 자 이쪽은 아, 아직 멀었네요. 좀 기다립시다. 여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음아다 못하네요. 그쵸? 얘가 이쪽까지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지켜봅시다. 오케이 좋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에이 음 여기는 좀 공간을 좀 줄여야겠네요. 야또 폭풍이 오네요. 일단은 좀만 줄입시다. 여기도 좀만 줄일게요. 자 이쪽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하, 여기는 거의 다 하지도 못했네. 유감이네요. 공간은 한이 정도만 음, 지정을 할게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못했잖아요 이것 좀 문제긴 한데 사실 이 정도면 그 넓은 경작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지금 빵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조만간 다가올 재난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자이 와중에 지금 생산량은 아주 하늘에 찌르고 있죠? 얘 이거 어디 갔니? 이쪽에 밀농장을 하나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가 하나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질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빵집이라던가 제분소라던가 그런 걸 만들면 될것 같고 이 주변에 얘는 그 열매 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다가 그제빵용 건물을 하나 지을게요. 자 식료품 창고를 이 안에다 지을거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풍차랑 제빵소를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음 제빵소 하나 추가할게요. 아 지을 수 없구나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얘는 음, 여기다 지을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땅을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됐죠? 일단 사람들 지정하고 경작지를 지정합시다. 일단은 이 정도만 지정을 할게요. 나중에 벌목을 시키면 여기 있는 경작 효율이 올라갈 거니까 이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자, 이쪽 먼저 벌목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않죠? 자 이번에도 좀 빠른 속도로 수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식료품 창고를 지정을 안해서 촬영 속도가 느린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다 밀을 보관시키도록 할게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는 여러 명 고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주수가 시작됐죠 자 미리 쌓이고 있습니다 미리 쌓이고 있고 이번엔 밀가루가 부족해지네요 풍차 쪽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음,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풍차를 만들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풍차를 만들어봅시다. 또 수도사가 방문을 했죠? 음... 이번에 원하는 게 뭘까요? 일단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 잠깐만 입구가 어디야?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넌 뭐니? 저장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나하, 여긴 좀 정리를 합시다. 이제 자, 이쪽은 다 벌목을 했으니까, 여긴 좀 정리를 하고, 자 수도사가 계속 오고 있긴 한데, 자, 이거 먼저 하고, 다시 메시지가 뜨면 그때 번영 포인트를 그 지시를 내려볼게요. 되니? 이번에도 많이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8명이나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울고 있는 자를 찾아 봅시다. 이 아이입니다. 응? 자 너는 운방꾼이고 집은 여기잖아. 그런데 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쵸? 225번 아 농로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킬게요. 자 일단 이 집에서 추방을 시키고 군토라나이가 있어. 얘도 한번 볼게요. 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쫓겨난거죠. 자 일하는 곳은 여기였고 집은 여기에요. 일단 얘도 쫓아내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아서 거주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될것 같아요. 하이라이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여기 살던 내고 얘도 좀 쫓아내야 될것 같아요. 미안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새로운 집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메시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진급을 시키던가 말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자, 휴식이죠. 아쉽네요. 여기는 안되네. 자, 이거 좀만 줄입시다. 여기는 거의 다 못했네요. 아, 이해가 안됩니다. 이쪽은 좀 많이 줄입시다. 여긴 늘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래도 빵이 100개 정도 회복이 되니까 한 시름은 놓은 것 같아요. 어디보자. 지금 밀이 307개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지금 빵하고 밀가루를 만드는 데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자 저희가 풍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이것도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긴 한데 사람이 없죠. 좀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사람들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마 제집 문제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처리를 해주긴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 뒤에다가 집을 지어주긴 그렇고 아니면 울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그 집을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평민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진급 시기가 오면 그때 작업을 시켜볼게요. 자또 풍차가 완료가 됐죠. 여기도 조만간 작업을 시킬거예요 자, 경작지를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정을 할까요?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자, 프로모션 타임이 빨리 와야 되는데 프로모션 타임이 오면 얘들 불만의 해결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희가 철광석이나 이런 기타적인 자원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야, 보니까 잘 만들고 있긴 해요. 그쵸? 철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더디구나. 이거는 뭐 재련소를 좀 많이 만들면 되긴 한데 흠 음, 지금 굳이 철이 그렇게 많이 급한 건 아니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리석이 많이 쌓여있네요. 대리석, 대리석 저장한 데 없나? 대리석을 저장할 만한 데가 없나? 분명히 저장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예,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창고를 하나 더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창고 지시 내립시다. 아마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좀 띄어서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리고 좀 장식을 꾸며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꽃단장을좀 시켜볼게요. 나무도 좀 심어주고요. 장식용 나무 자 이렇게 좀 심어 놓을게요. 색깔이 많이 밝아졌죠? 좋아요. 음 이번에 꼭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프로모션 타임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언제쯤 올라나? 아마 4주 막지막 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우는 아이들 이 8명들을 먼저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조만간 3대 지정하면 네, 생산량이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우물이 없네요. 자 우물도 좀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일단은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정도면 우물이 가깝긴 한데 그냥 지읍시다. 생산 속도 올리려면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빵집도 마찬가지로 오물이 가까운 데다 지어야겠죠. 때마침 여기 오물이 있네요. 자, 좀만 버텨봅시다. 그나저나 반대쪽에는 좀잘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여기는 제가 시장에 하나밖에 안 지어가지고 불만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죠. 자... 으, 나중에 진급시키면 바로 이쪽에 사람들이 살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금광석 캐고 있니? 저두 명이나 고용했으니까 쌓이긴 할것 같아요. 어! 금괴 생기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이 금괴 가지고 나중에 석상, 그러니까 마스터피스 여기 만드는 데그 재료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점점 올라가고 있죠? 멋지네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도구가 문제긴 한데 아이고 미안하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프로모션 타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모르니까 막힌 데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음, 길목을 막으면 안될것 같아요. 됐어요 어 프로모션 타임이 왔습니다 자 얘들은 모두 농로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마텐더 평민으로 올려도 됩니다 자 농부가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자한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아마 7명이 불만을 가질텐데 그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자 울고 있는 아이 그레이스 그레이스죠? 자 그레이스를 찾아가지고 진급을 시킵시다. 평민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에서 살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찬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으 여기 있네요. 자 그레이스 했고 옥토 하이라이 그 다음에 피 e m a l e 162번 자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회복, 그러니까 해결이 될거에요. 근데 162번이 아 머리아파 162번 맞니? 1621번이었죠. 1621번 찾읍시다. 여깄네요. 그 다음에 A자로 시작하아이 어디 갔을까요? 자 찾아서 빨리 증급을 시켜줍시다 응? 왜 안보이죠? 제가 잘못 봤나요? 아여네요 엘란 알레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자그 다음에 1237번 여기 있죠, 건설업자. 군터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84번. 여기 어디 갔니? 484번. 여기에 보이지 않네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 얘네들은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606번 자 606번 어디 갔니? 희한하네요. 자, 마지막 1612번. 한이 정도까지만 진급을 시켜볼게요. 1612번. 어디 갔니?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에라이. 다음을 기약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진급을 시킬게요. 그러면, 자, 행복도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더 늘어났죠?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 집을 못 찾는 자들을 좀 해결을 해 줄게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